오늘은 대전 근교에 있는 만인산으로 출발합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만길이나 산이 높거나 깊은 산이라는 뜻을 가진 만인산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태실이 있고 영원함을 잇는 공수대가 있어 옛날부터 명승지로 알려져 있는 등 지리적 역사적으로 향토 문화가 서려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만인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였다. 해발 537m의 만인산 정상이고 대전 둘레산길 구간이기도 합니다. 만인산의 남쪽 기슭에 있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태를 모신 유서 깊은 태식이다. 해발 580m, 전기봉 정상입니다.